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에 요정 MC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지난 한주 재밌게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있어서 좀더 특별한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또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모험가님을 위해 어떤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 빙고 이벤트입니다 빙고 이용권 수집 기간은 5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빙고 이용권 사용 기간은 마찬가지로 5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빙고 이벤트가 참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간단하게 이벤트 진행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무료 갱신하기 버튼을 터치를 해주시면 빙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벤트 지역에서 적재압을 통해 획득하신 빙고 이용권으로 빙고 한 칸을 무작위로 개방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빙고판에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는 줄을 완성하실 때마다 빙고 줄 완성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요. 빙고 줄 완성 보상은 빙고판을 갱신하실 때마다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빙고 줄 완성 보상으로는 심연 유물상자 고대 미감정 문양각인서 시면 장신구 괴짝 두개 등이 있으며 또 돌파 복구권 1,000개와 2,000개 고대 석판 2,500개와 5,000개가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더욱 알차게 해당 빙고 이벤트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무료 갱신하기 횟수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요 길드 의 완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 의뢰 완료 횟수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3회와 6회 완료 시 빛의 성수 각각 100개 9회와 12회 완료 시 빛의 성수 각각 200개 15회와 18회 완료 시 빛의 성수 각각 300개 마지막으로 길드 의뢰 21회 완료 시 혼돈의 결정 1,00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임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완료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검은 돌 신전 봉원 업 이벤트. 기간은 5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라이텐을 제압할 경우 검은 돌 신전 등장 확률이 대폭 증가하는 이 이벤트. 검은 돌 신전 봉헌금과 보상이 모두 세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빠르게 봉헌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요 또 검은 돌 신전 봉헌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문당 1회 즉시 검은 돌 신전 봉헌 지원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아이템으로 에다나이즈와 3만 개와 정제수 1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발견자 보상, 최고 보상 그리고 마지막 보상은 레배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대사막 주간 임무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5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22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매주 대사막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임무를 완료하시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특히나 앞서 소개해드린 검은 돌 신전 봉헌업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에단나의주회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이벤트 주목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에다나주와 만개 사용시 대사막 핫타임 100% 20분 한개 대사막 발굴 5회시 대사막 핫타임 200% 20분 한개로 대사막에서의 모험에 더욱 도움이 될수 있다면요. 대사막 적재합 1,000회시 에다나주와 3만개, 경제수 1시간 소모시 에다나주와 2만개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검은 돌 신전 봉원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 임무는 매주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되니까요 우리 에다나의주와 많이 모아봅시다 다섯 번째 이벤트, 아토르의 시련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모험가님,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잘 견뎌내는 편인가요? 이번 아토르의 실현 이벤트에서 모험가님의 한계를 확인해보세요. 매일 아토르의 실현 입장 가능 횟수가 2회 부여가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로 가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해당 이벤트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후 스테이지를 완료하실 때마다 완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입장 횟수가 차감이 되는데요. 각 스테이지 최초 완료 시 최초 정복 보상 획득하시게 됩니다. 입장 가능한 난이도 완료 후 다음 단계 난이도에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높은 난이도에 도전을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를 향해 도전을 해보자고요. 과연 우리 모험가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5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이벤트로 장식되어 있는 우리 검은사막 모바일 보험가님께서도 이번 한주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